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어, 여러분이 쉘에 접속했을 때 쉘이 시작됐을 때 어, 떠한 특정한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 쉘의 스타트업 설정 또는 스타트업 스크립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뭐 이름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이 그 접속했을 때예뭐그쉘에서 어떤 특정한 명령어가 실행되기를 여러분이 바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쉘이 실행됐을 때 여러분이 어 실행됐으면 하는 어떤 명령어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l i a 자, alias는 별명이래요. 변명이, 아, <웃음> 예, 별명이란 뜻이네요. 자, alias라고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l이라고 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ls-al 이라고 해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l이라고 입력하면 이 l의 l은 보시는 것처럼 ls-l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lias라고 하는 요 곳은 어, ls-al이라는 명령에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lias 우리가 cd...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alias라고 하고 ...은 CD 땡땡이다라고 해주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점, 점을 누르면 그것은 CD 띄우고 땡땡 즉, 부모로 가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a 리어스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자이 사이트의 이 주소 예, 주소가 이렇습니다. 자,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엘리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클리어. 자, 클리어는 제가 중간에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 드렸는데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는 겁니다. 만약에 클리어를 여러분이 C를 눌렀을 때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엘리어스 그리고 C는 클리어. 이러면 이제 C를 누르면 이제 깔끔하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명령들, 어, 이 명령들을, 어, 쉘에, 쉘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이 접속했을 때, 쉘을 열었을 때, 또는 터미널을 열었을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시키면, 이런 명령들을 실행시키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 예. 여러분은 그다음부터는 C라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리프레시 되고 땡땡이라고 누르면 부모 디렉토리로 가는 이런 편리한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쉘이 배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배쉬라고 뜨죠. 보통 기본 쉘이 배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배쉬일 겁니다. 여러분이 쉘이 다른 걸 쓰고 있다면 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번 얘기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시는 사용자가 배시를 처음 실행했을 때 어떤 특정한 이름의 파일을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파일들을 실행하고 맥락에 따라서 실행하는 파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우리 수업은 초급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파일이냐면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로 가시고 이홈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이 .bashrc라고 하는 그 파일을 만드시면 이 여러분이 그 쉘에 접속했을 때 쉘이 실행될 때 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bash-rc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bash라고 하는 이 shell의 문법에 따라서 작성된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정말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sh-echo라고 하고 hi bash라고 이렇게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알파벳 x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yes y 누르시고 엔터 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bash에 접속을 이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음, 일단 빠져나가고 그리고 접속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컨이라고 하는 요거는 제가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이것도 역시 별명입니다. 여러분은 컨이라고 한다고 접속되지 않습니다. 자, 접속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이 s 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s 시를 실행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s 시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s 시가또 실행이 됩니다.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하이베시가 실행이 됩니다. 배시를 실행했으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엑시트를 하면 그전 상태로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살짝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뭐 혼란스러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 할수 있는 거는 예를,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요런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롬프트 정보라고 하는데 요런 거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어떤 특정 명령을 실행했을 때그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를 순서대로 찾는 거 그때 어떤, 뭘 하나요? pass라고 하는 값을 참고하잖아요? 자, 요 pass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되는 그 s t a r t 스크립트 즉, 우리 수업에서는 bash rc라고 하는 저 스크립트 안에다가 저런 것과 관련된 코드를 이런 내용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를 위치시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의 쉘이 시작된 이후에는 그것이 실행이 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이번 시간에는 하진 않겠습니다.